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어, 방송을 못 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중에 금요일날 그것도 저녁에 예, 할 일이 없습니다. 어, 어쨌든 주, 어, 그걸 저녁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뭐 이번 시간에는 약속대로 뭐 지난주에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초음파스서아 음악을 꺼야겠네요. 였으니까. 뭐, 리거좀 테스트 좀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음악이랑 말소리랑 좀 같이 나오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소리 센터가 소리가 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목소리는 작, 작게 나오고, 어렵네요. 쉬운 게 없습니다. 뭐, 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 친구가 이거 봤는데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신경 쓰이네요. 뭐, 여러모로 재미없어서 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뭐 어쨌든 뭐, 이 강좌를 시작한 이유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기 때문에 음, 재미가 있던 어떤... 저는 일단 어,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제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계속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는 라즈베리 파일을 좀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요건데, 요거에요. 요건데, 어, 제가 라즈베리 파일을, 어, 다음에 한번 시간 날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 어떻게 셋업하고, 그 셋업한 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그런 거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뭐,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빠르고 짧게 갑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게 재미없는 게 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론 설명을 좀 길게 하는데 아뭐 마음만큼은 별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겠습니까 뭐 지금 약간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봐봐야겠네요. 어떤 소리가 나는데? 톰에. 어,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일단은 방송 중이니까. 오. 아 위험했네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뭐 어쨌든 어웹 컨트롤러를 켜서 어웨캠 옵션에 어, 초점 고정돼 있는데.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음, 이제 소리 안 나네요. 뭐, 별수 없죠. 이렇게 안할 수밖에. 일단, 웨이캠 컨트롤러의 자동 초점 조절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뭐, 한 3분 정도 소비했는데, 이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음파 센서고요. 이번에 할 거는 초음파 센서고 이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언제나처럼 아이크제 블로그네요. 제 블로그 어... 한번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언제나처럼 다짜고짜 구글에 한번 물어볼게요. 초음파 초음파 센서 하면 방금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초음파 센서 보이죠. 요건데 어, HCSR04가 되겠습니다. 일단 라즈베리파이로 인터넷에는 사용하는 거 나오는데 어, 아두이노로도 똑같이 쓸수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선택한 거고요. 초음파 센서 요거 좀 괜찮게 나와있네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초음파 센서 음... 전원핀, 그라운드, 출력핀 세개로 동작 한다라 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핀이 4개예요 핀이 4개고 지금 저기 그라운드, 5V, 시그선 돼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 신호가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나가는 센서인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는데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어, 아, 이 포트, 시그널 포트 하나로 인아웃을 다 컨트롤하네요. 이세개 핀짜리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네개 핀짜리거든요. 보면은 지금 핀이 네 개인데, 어, 이 꼴은 카메라 어, 초점 하나 제대로 못 잡네요. 뭐 어쨌든, 뭐, 어, 저희는 이제 핀이 네 개니까. 뭐 동작은 똑같아요. 어, 한쪽에서 스타트 펄스를 주고 거기서부터 물체로부터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그러니까 펄스가 되돌아오는 거죠. 펄스가 도, 돌아오는 거를 측정해서 어, 거리를 재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이고 풋내기 퐁님이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저녁이고요. 할일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초파 센서, 뭐 이런 거라는 거 대충 아시겠죠? 기본 설정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음뭐 이래저래 코드들이 나오는데, 어뭐 저희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코드를 보기로 하고, 초파 센서가 어떤 건지 대충은 아시겠죠? 초음파라는 게 있는데, 초음파가 뭔지 또 알아보죠. 초음파. 사실, 음파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목소리도 다 어떤 말 그대로 이제, 파형인데, 음파의 종류로 찾으면 되겠네요. 음파의 종류로 찾으면, 어, 여기 잘 나오네요. 지금 보이시죠? 음파의 종류가 있는데, 이걸 헤르츠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헤르츠로 변경할 수 있는데, 0 헤르츠부터 지금 계속 헤르츠가 올라가는데, 뭐 2만 헤르츠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초음파. 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음성이나 소리가 있잖아요 그걸 가청주파수 라고 하는데 요게 16 제일 낮은 건16 헤르츠부터 어 사람마다 이제 좀 편찬이 있어요 뭐 귀가 민감하다 막 이런게 있는데 뭐 어쨌든 한16 16,000 헤르츠 정도 고정도 그 범위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도 다 주파수거든요. 주파수로 바꿀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목소리나 이런 소리들을 이제, 뭐, 음파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를 이제 가청주파수라고 하고, 이거 이제 좀 2만 헤르츠가 넘어가는 거를 이제 초음파라고 하는데,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시간은 측정해서 거리를 알수 있는 머리 좋죠 그런 방법입니다. 아마 이 센서가 아마 온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박쥐 박쥐 있죠 박쥐 박쥐의 그런 원리를 이용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박쥐의 원리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걸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초음파 파가 뭔지도 알았고 음파가 뭔지도 알았고 뭐뭐더할게 있네 음할게 있죠 거리를 측정하는데 어, 소리의 속도를 알아야 거리를 측정하겠죠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소리의 속도는 상온에서 제일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상온에서 공기 중에서 상온의 공기 중에서 약 340m/s 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제 어디 물속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어 공기 기준이 아닌 다른 매질의 어떤 곳에서는 어 이게 달라질 수도 있고 온도가 더 높거나 낮은 곳에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40m/s인데 대략적으로 1초 아 하고 1초 뒤에면제아 라는 목소리가 340m를 이미 이동한 상태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초음파 센서도 똑같아요. 초음파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음파 어 신호를 만들어서 날린 다음에 어떤 물체로부터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이제 340m per sec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면 어, 대략적인 거리를 알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아시듯이, 요게 이제 사실 오차 범위도 있고, 어, 거리가 이제 뭐 멀면 멀수록 주변에 장애물도 많고, 이 소리라는 게 이제, 어,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요. 퍼지기 때문에, 어, 측정하는 좀 정밀도는 문제가 있지만, 뭐, 어쨌든 요런 원리로 동작된다는 거. 어, 그러면은 한번 초음파 센서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야겠죠 음흠. 하드웨어를 연결한는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초음파 센서라고 치고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나오네요 여러가지 나오는데 일단 첫번째거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금 VCC그라운드에 연결하고 지금 c c 연결하고 어, 여기도 잘 나와있네. 총파 세서가 어, 지금 보면은 트리거를 7번 핀그 다음에 에코 트리거가 이제 신호를 부딪히라고 보내주는 거고 에코가 부딪히고 돌아오는 거를 어,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리거는 7번 에코는 8번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빨간색은, 빨간색은 5V, 검은색은 그라운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잘 보이시나? 아, 이게 카메라가 후졌어요. 반응이 미래요. 카메라가 후져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뭐, 물론 이제 첫 방송 때부터 이거 쓰긴 했지만, 초점을 좀 조절을 해야겠네요. 고정으로 이 초점을 고정하니까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완전 안 좋네요. 다음부터 이 어? 로지텍 HD 프로 웹캠 C920은 안 사겠습니다. 절대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쪽이 VCC 그 다음에 트리거 두번째가 세번째가 어, 잘 안보이시니까 이걸로 할게요. VCC 트리거 그 다음에 에코 그라운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면은 어, 첫번째가 VCC고 이걸 좀 옮겨야겠네요. 어, 첫번째가 VCC고 네번째가 그라운드 그 다음에 가운데 두개 핀이 되겠죠. 자신있게 꽂아 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꽂아 주고 그다음에 센서를 여기 핀들에 맞게 꽂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 이런 식으로 꽂아 주면 일단 어느 정도 됐죠. 그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아까 사진에 봤는데 지금 요 파란색이 트리거거든요. 트리거를 7번에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에코를 8번에다 연결하는 것이죠. 일단 하드웨어는 연결을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초파스에서 하드웨어 연결은 끝났고 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전원을 넣고 띵동하고띵동하면서 어, 소리가 들리네요. 그 다음에 한번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서 어, 코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아두이노 지금 제가 쓰는 건 아직 1.6 1.6인데 1.6.7까지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날때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아좀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초파 센서 예제가 한번 있나 봐볼게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어 일단 기본 예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있으려나.. 센서.. 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뭐 언제나처럼 없을때는 찾아봐야죠 없을땐 찾아봐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에서 일단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초음파니까 소닉이겠죠? 없네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아 제가 진행하는 것 중에 처음으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가 촘파가 어, 없으면 일단 구글 쉽게 물어봐야겠죠. 아두이노 촘파. 사실 라이브러리까지 할 필요가 없나 보네요. 간단한가? 한번 봐봐야 알겠죠. 음, 음, 음, 음, 음. 음. 스케치 파일이 있네요 여기. 요거 그냥 가져오면 되겠네요. 라이브러리도 필요 없이, 어 여기 이걸 가져오면 되겠네요. 다 일단 긁어서 남의 거, 남의 거 긁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저희 거 여기 싹 지워버리고. 예 갖다 붙였습니다 한번 봐보죠 일단은 잘 갖다 붙였는지 봐볼게요 셋업 됐고 저희 시리얼 통신 켜져 있고 어, 트리거 핀 센서 트리거 핀은 지금 2,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트리거를 7번에다 연결했으니까 7번으로 바꾸고 에코 핀은 8번에다 연결했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걸 받는 거 8번 핀 인풋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바꾸고 그 다음 루프 그 다음에 듀레이션, 거리, 센치미터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트리거 신호인데 저희는 2번이 아니라 7번이죠. 조금씩 수정을 해볼게요. 10ms 정도 유지하려는데 음, 10ms 동안 초음파 센서 신호를 날려주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듀레이션 아 핵심이네요. 뭔가 있습니다. 지금 펄스 인이라고 돼있는데이 핵심이죠. 핵심 에코핀, 하이에서 로우 간격을 측정 아아두이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밀리세컨드라는 함수에 듀레이션을 넣어서 센티미터라는 거리로 변환하는 건데 뭐 이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시리얼프린트 센티미터 센티미터로 해서 지금 거리를 출력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0.3초마다 거리 측정인데 일단 0.5초마다로 바꿀게요 빠를 수, 너무 빠를 수도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 센티미터로 바꾸는 건데 어,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 아뭐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 어... 인치네요 인치. 아 이건 인치구나 센티미터가 아니라. 이건 인치로 바꾸는 거네요. 인치 바꾸저희 센티미터 쓸 거니까 이쪽은 삭제하고 네, 마이크로 세컨트 투 센티미터 이 부분이죠. 어, 스피드 오브 사운드 아까 말씀드렸던 340 미터/퍼센트 여기서도 나오네요. 이거가 어29 마이크로 세컨드/퍼센치미터가 되는 거죠. 이 뒤에 어이밑340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 시간 1초가 29 마이크로 세컨드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이주석은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이런 식으로 입력된 그 시간을 어, 29로 나눠서 왕복이니까 2로 또 나누면 이게 이제 센티미터의 거리로 변환하게 됩니다. 어 간단하죠? 여기 펄스 3번이라고 되있는데저희 8번이죠? 어, 지금 보기에는 딱 이렇게네요. 일단은 지금 좀 독특한게 있는데 요 펄스인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건지 한번 아두이노에 서 알아볼게요 진짜 아두이노는 짱인것 같아요 펄스인함수 여러 설명들이 나오는데 어, 첫번째게 첫 제일 잘와있어나요 음, 펄스인 함수는 앞에 pin이랑 high를 쓸수 있죠. 하면 high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리턴합니다. 음. 그럼 여기로 l o w 를 쓰면 low가 될때까지 시간을 리턴하겠죠. 어, 뭐 간단하네요. 여기 한번 레퍼런스 아두이노 어, 원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plus in 음, either high or low on a pin value 어쩌고 저쩌고 blah blah blah blah 음... syntax 여기 있네요 time out 시간도 정해줄수 있나봐요 음, 계속 기다리는 수는 없으니까 pulse in pin이랑 그 다음에 value 값뭐 high나 low 들어가겠죠 value는 pin은 어, 아두이노의 pin이 되는 거고 value는 pulse 어, pulse가 하이나 로우인지 그리고 이거 타임아웃은 옵셔널인데 음, 마이크로세컨드고 기준이 어, 뭐 일종의 뭐안전장치라고할수 어, 있겠네요 어 이거 심지어 코드도 나와있네 좋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가리 좋았습니다 저희는 8번 핀에서 하이가 어, 될 때까지 를 측정하는 거죠. 하이에서 로우 간격을 측정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한 번, 다짜고짜, 업로드. 어, 대충, 요 스케치 파일을 저장하고,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잘 됐네요. 잘 됐으니까, 어... 일단 제가 자를 한번 가져올게요. 자,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뭔가 신나는 노래 잠깐... 음, 좋네요. 여러가지 제가 지금 무료 라이센스 노래들을 다 받았는데 그래도 별게 다있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틀었던거지? 이건? 어쨌든 자를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음파기 때문에 소리가 안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 지금 소리 들어봤는데 동작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다운로드.. 업로드는 완료됐으니까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켜볼게요. 아.. 24cm 좋아요. 좋아.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여게 지금 자거든요. 좀센뚝미터 나오죠? 제가 여기 어차피 끝에만 보이면 되니까. 이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뭐 어쨌든. 한번 나중에 안보이면 다음에 한번 폰트크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센티미터죠? 대략적으로 이정도면 될것 같네요. 진짜로 어느정도 정밀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살짝 위로둘게요. 이게 초음파가 범위가 좀 있잖아요. 범위가 이런식으로 있다 보니까 살짝 얘를 위로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37cm 나오는데 그왜 그러냐면 지금 자 끝에 지금 다른 벽이 있거든요 그,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원로 테스트를 해나 음. 음. 음. 음. 정신없네요 음악 음악 소리를 좀 줄이고 좋은 거 찾았습니다. 짜잔! 여기 뭐냐면 아, 이거 말고 딴 걸로 하죠. 구석에 처방을 놓고.. 아! 책이 하나 있어는데아 이런 게 있네요. 이제 기토브라는 책인데 아, 아드이노 하시다 보면 은 많이 나올 텐데 이 책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센티미터 줄어드는 한번 볼까요? 일단 30cm부터. 일단 30cm부터 대략 30cm 나오네요. 지금 여기거든요. 29. 디링. 아 진짜 정밀한 편이네요. 1cm 정도 오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0을 지금 여기까지 땡기면 지금 거의 아니네요. 더 멀어져야 되네 한... 아, 요정도? 25cm 아... 거의 맞네요 거의 맞아 거의 맞고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20cm 19 18 17 16 15 14 14 12 19잘 안보이네요 9, 8, 아, 도 피면 되는구나. 아, 도 피면 안 되는구나. 초음파니까요. 자, 지금, 제가, 제 눈으로 보면 지금 8cm. 5, 4, 3cm. 이 스펙은 2cm거든요. 2cm 이내로 들어가면 측정이 안 되는데, 1cm. 아, 딱 스펙이네요. 2cm 지금 1cm여야 되는데 지금 4cm 4cm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2cm가 한계인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좀잘 되는 것 같고요 정밀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아무래도 음파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뭐 지금 거의 굉장히 정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은 뭐 오늘은 초음파 센서로 거리 측정하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정밀하게 거리가 측정된다는 거, 뭐 장점이 되겠죠. 사실 측정하는 시간을 너무 빨리 하면 어떤 빠른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안 되겠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아 이거 센서를 원래 했어야 했는데, 이거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센서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재밌는거 하기도 했고 뭐 버튼 뭐 이런거 이제 재미없으니까 뭐 l e d 같은거 했고 그 다음에 아이 조이스틱같은거 그냥 ADC에서 이용하는거니까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죠 릴레이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것도 재미없으니까 안하고 그 다음에 음... 여기 지금 하트빛 나오는데 이거 말고 제가 딴거 해볼게요 하트빛 나오는데 이거 말고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하트센서 오픈 하드웨어 하트센서가 있습니다. 오픈 어디갔지? 여기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어, 당연히 제가 산건 중국산이고요. 여기 보면 펄스센서닷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들어가볼게요. 어, 이겁니다 지금 여기 24.99달러 정품이죠 제가 그 거는 어, 정품은 아닌데 뭐 어쨌든 똑같이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생긴 하트 세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신박 측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다음주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고 다음주가 아니죠 내일 모레 내일모레에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별거 없겠지만 어, 엄청 크네요. 소리가 뭐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제가 아두이노로 심박을 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지금 초음파 센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어, 여러 응용을 여러분들도 하실 줄 안다고 보고 다음 시간에는 하트센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